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고릴라 문종빈입니다 지금은 스타일 변신하러 가는 중입니다 원래 제가 되게 깔끔하게 입고 선호하는 저였는데 이번에 나올 노래가 밝은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 컨셉에 맞게 러블리하게 발랄한 이미지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떨립니다 프로분들이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번 어, 뭐 생각이 듭니다. 하, 제발 나아져야 될 텐데. 지제 지하철 내려서 헤어샵으로 먼저 가고 있습니다. 아저 피디님 보여요 피디님? 알루 헤어샵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케어를 받을 샵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종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카메라에.. 저도이 숙취가 하나 가지고 아, 네. 왔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아까 볼빨간 자충기 볼빨간 자춘기 볼빨간 자춘기 아까 볼빨간 자충기오 뭐, 맞아요 그 뭔가 네. 안 처음 <웃음> 처음 어요인터넷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거의 연예 처음 봤거든요 아, 제 태어났다 몇번안받요게왜 이렇게 되랑 아니야? 촌스랑.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일상들누세요안녕하세 이런 거하요 어? 나 아, 뭐. 네, 지금 진짜 계신? 봤어요 봤어요 안세요 <웃음> 종이 형 녹음이 됐어요 최고의 남자 배우 분들이 담당하고 계시네요 음. 오늘, 오늘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뭔가 좀 이렇게 차랑차랑여신이 저렴한 컨셉이 근데 사랑에 대한 음. 이야기입니다 감을 좀 보이시죠? 음. 너무 막 톤이 화려하면 안될것 같은데? 보송보송한 음, 음, 느낌으로? 꼬라꼬라 음. 음. 브라운 톤으로 내추럴한 톤이 좀 너무 어두우면 안될것같은 음. 피부톤이 조금 어두워서 이거요? 요 정도 색깔 어때요? 요 정도? 내추럴 브라운 색깔? 알겠습니다. 일단 톤 색깔을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네 약간 음, 네. 에러 있어요? 아까 어이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어릴 때부터 많이 는데 많이 했 어렸을 때부터 일등을 많이 했어요. 어 <웃음> <웃음> <이상하네. 웃음> 이희도 피부가 좋은 쿠아이라 가지고 아 이거 또 발랐어요 지금 이그 센크림 같은 거꼭 바르세요 뭐아 센크림 안 바라는데? 자분들도꼭 바르세요 도직히 아, 근데 귀찮은데 진짜 아침에 바쁜데 막 바쁜 건그 새끼 바르는데 뭐예요? 흰개 흰 귀찮은 바쁘지 말지? 아 <웃음> 너무 세게 바른아이 괜찮아요 그냥 꽂혔어요 방금 잠크림꼭 <웃음> 바르세요 <웃음> 아이크림은 바르거든요 <웃음> 아이크림은 안 바르는데 <웃음> 아이크림발라요 <아이콘이크니 웃음> <아이콘이크닉이 웃음> 자기 전에는 어집시가 많으니까 이렇게 <웃음> 아이크림은 <아이콘이크닉이 웃음> 네. 좀 바르세요? 네좀 많이 발라요 저는 스킨,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펜클, 비찬이 너무 많이 발르는거같은요 아니 그거 뭐지? 피부... 케어샵 맞나? 낚여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추천해준 제품들 거기 낚여가 엄청 많이 이제. 아, 아 까마요? 네, 이제 안니 아, 까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이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잘만히거만요 가만히. 이만히 가만히. 가만 네. 저는 당황했어요. 어? 그냥요이 네. 앉으셨나요? 네. 턱이 좀 발달이 많이 돼있거든요 아, 턱? 네. 쉐딩 많이, 탁, <웃음> 네. 그리고 네. 약간 코가 없는 스타일인데 아, 코가? 네. <웃음> 코도 바짝 올려드려야겠네요. 성형 메이크업. 요즘 남자분들도 화장 되게 많이 하고 있어. 그 쉐딩이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시는 게 소량만 묻혀가지고 여기 턱부터 이렇게 쓸어 올라오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1, 2, 3 이렇게 뭘 바르고요? 그 브러쉬? 뭐 아, 뭐 맨지고시 바르고 응. 근데 저것도 어. 사야죠 그 아, 그 검은 거? <웃음> 이 검은 거? 검은 거 <웃음> 네. 네. 쉐딩 전용 제품을 아. <웃음> 너무 어색하다 때가 아닌 거 같아 수고하셨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어색해. 되게 엄청 너무 착한 것 같아. <웃음> <웃음> 되게 정의가네. 잘해지고 싶네. 너무 바보 같아 보이네요. 그면안 돼. 아 아니 아니. <웃음> <난, 난> 좋아. <웃음> 이거 변하지 뭐, 마세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한번 틀어주면 안 돼? 동현이. 음, 음. 딱 노래요? 아 진짜,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목소리가 아, 아, 진짜. 진짜 좋다 너무 좋다 목소리. 고했어요네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웃음> 머리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웃음> 네 다음에 더 멋있게 오늘 처음이니까 조금만 <웃음> 멋있겠어 <웃음> 다음에 완전 멋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붙잡고>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웃음> 이제 옷을 쇼핑하러 스파오에 왔습니다. 잘 고를 수 있겠죠? <웃음>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컨셉이 멜론 탑텐에 들다면 내 노래. 멜론 탑텐에 들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붉은의 컨셉은 안 되겠어요. 호감형으로 이렇게 반바지 같은 건 절대 안 하고 <웃음> 모두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뭐 약간 남친룩? 남친룩. 응, 남친룩 네. <웃음> 이것도 음 가벼워가지고, 음 저는 음 린넨 셔츠 같은 거 이렇게 입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면발 좀 해가지고, 그냥 가벼운 음 하얀색 스티커즈 같은 거. 이거에는 진짜, 이렇게 툭 입어도 예뻐요. 예쁘다. 한번 입어보시고, 네, 여기 스파이스. 이것도 색감 되게 긴데요. 라벤더. 음 약간 어울릴 것 같아요. 음. 그, 샤방샤방. 이런 가디건도 하나 입고 있고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이런, 이런 컬러?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요 <웃음> 아, 아, 고민을 그만하고 아, 포인트는 일단 너무 칙칙하고 어두우셔가지고 시원해 보이면서도 댄디한 남친룩? 아, 이고 무슨 일이야? 아, 괜일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에거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를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서아 셔츠만 입으면 또 너무 재미없고 화이트인데 고급스럽게 밝은 그레이로 신발까지 이렇게 하면 그냥 보기에도 깔끔하고 네. 세련돼 보이긴 하죠. 음. 전체적인 저는 이런 깔끔한 룩이 지금 잘 어울리시고 좋네요. 음 이번 노래 어울리고 콘셉에도 네. 맞고 화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게. 요 네. 아니 이런 거는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팔더 해야 돼요. 그래야지 팔에더시련돼 보여요. 머리색이랑 어울리네요. 그니까, 는 머리 색깔을 잘했네요. 음, 밝게. 캐주얼 셔츠를 접어올 때는 것 그냥, 것 그냥 것 정말 막 접은 것처럼 하는 게 좋을 것요 드레스 셔츠 같은 거 접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딱두번 접어 올려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맨 느낌으로. 음. 지금 우리는 내추럴 컨셉이니까 한 번, 두번 접어서 그냥 쭉. 음. 근데 이 색깔 정말 잘어울리시다 이런 라벤더톤러 되게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음. 요정도 남겨놓고 걷은 다음에 마지막에 뒤집 여기를 좀펴주셔야 돼요 요런, 요런 컬러톤으로 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라벤더 이게 아니어도 어두워 진한 걸좀 같은 톤으로 섞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게 심심하지 않고 적당한 만에 은은아 잔잔하게 컬러가 되게, 되게 생보다 되게 잘 받으세요 어색한데? 아닌가? 뭔가 한 번도 안해봤요 네. 네. 바지는 잘 맞는 걸 사야 되는 게 조금의 핏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알겠습니다.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완전 다르죠? 지금 하얀 스니커즈를 보려고 하는데 도중에어글리 슈즈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여자는 175 이상, 남자는 185 이상을 신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케이 <웃음> 아니면 뭐 비율이 어마무시하게 좋거나 아, 저희가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 말이. 요 <웃음> 기본 이런 거, 잼 하나만 입어주고 깔끔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냥 딱 깔끔하게 이렇게 이 무게도 되게 가벼워져요, 식단 하나에. 그한쪽 반대쪽. 저는 이렇게 기본, 기본에 충실한 게 있어야 좀더 튀는 거를 나중에 섞어도 괜찮으니, 기본이 되는 것들은 좀 구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색깔은 가장 기본으로 사는거죠? 걸 네, 기본으로 꼭, 꼭 파이팅으로 꼭 사시고 응. 기억해야 할게 너무 새로운걸 하려고 해지도 말고 너무 내걸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 중간에 한번 찾아보셨어 새로운걸 너무 과한걸 찾다가 결국 요렇게 될까봐 음.. 기본걸 많이 입겠습니다, 기본 네, 기본으로 탑텐 안에 드는게 탑 드는게 우리의 네. 목표니까 비호감으로 보이지 않는게, <웃음> 점점적으로 오늘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